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셀프 제작 마우스피스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바이오슬립 센터에 상담을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인터넷에서 사는 저렴한 마우스 피스를 약 4년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불편감도 있고 한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입안에 착용했을 때 자꾸 빠지는 문제죠. 왜 이렇게 빠지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 심각한 부작용은 다른 게 아니고 어 한번 그분의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니가 원래 이렇게 아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뻗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뻗어지면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간도 생기고 치아가 뻗어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치아가 어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봤는데 이만큼까지 뻗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어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그이 치아와 치아 위와 아래가 맞물리는 게 아주 어설프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고 이렇게 꽉 물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잘때 어떻게 돼요? 턱이 게 떨어지잖아요 응. 어. 하면 울렁크 잘 물고 있을 때 턱의 위치가 잘 고정되어 있을 때는 나름 효과를 보지만 이렇게 제 위치에서 빠져버리면 뭐 아무 효과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한번 직접 이 모형에 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밀착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렁 이렇게 해서 털면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전혀 어 맞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자 위에가 이렇게 되고, 아래도 한번 볼게요. 아래 이렇게 끼면 앞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이게 방방 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털털 털기만 해도 그냥 빠질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내가 의지로 꼭 물고 있어야만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빠지니까 턱을 묶는대요. 그러고 잔대요.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자, 아래 턱을 내밀세요 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턱을 내밀고 있는데 잘못 내밀었나봐요. 그래서 앞으로 내밀어보세요 했더니 턱이 자꾸 이쪽으로만 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원래 그래서 아니래요 원래는 이렇게 잘 갔는데 이걸 잘못 썼는지 이렇게 물었나 보죠 그러니까 척끝차게 이렇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작할 때정 위치로 잘물수 있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 20년을 이 장치를 만드는 일을 해왔어도 덕을 내미는 걸 유도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장치가 다 완성이 된 후에도 체크를 해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처음 해본 사람이 그냥 내밀어서 꼭 물고 그것이 완성이 되버린다는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 이 문을 보면서 되게 그냥 막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걸 보니까 되게 심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만든 구황장치를 써야 되는데 자이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경계부를 보면 이게 쫙 밀착이 되어 있죠 이 경계부를 보면 어때요? 여기는 방방 떠 있어요 이 상태로 만들어지면 어떤 게 제대로 되는 것인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능을 할 때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입을 벌려도 안 떨어지죠 요거 이게 걸려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무리 해도 붙어 있질 않아요 지금까지 셀프 맞춤 장치와 전문가 맞춤 장치를 비교해 봤습니다 겉보기는뭐 그닥 큰 차이 없어 보지만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맞추면 5년, 10년을 바라보는 장치인데 대충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장치를 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상 바이오슬립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